여러분 우리가 거듭남, 거듭남이 너무 중요한데 이단 때문에 잘 말을, 말씀을 을말잘 못하죠.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중생에, 중생하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가, 어디를 볼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하면 물은 뭘 상징해요? 회계죠 회계 회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거듭남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말하지 못한데 말하세요 여러분 거듭남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고로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다 잊어먹어서 소명을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내적으로 부르세요 소명의 방편이 뭐가 있죠? 다 리셋됐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거룩한 주의 종들과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providence,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 때가 악해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다가 열차 놓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세요. 근데 소명은 사역적인 소명과 구원적인 소명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구원에 관련된 소명 우리가 다루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중생을 다룹니다. 중생이 영어로 뭐죠 어떻게 돼요 Regeneration, new birth죠 너무나 중요한데 이단들때면 우리가 이걸 말을 안해 너무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자 중생이라는 단어에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죠,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태어나다. To be born again. 하나님께로,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다. To be born again from God. 위로부터 태어나다. To be born again from above. 영적 중생. A spiritual birth. 성령에 새롭게 하신. Renewal of the Holy Spirit. 회복되다. To be restored. 자, 그, 여러분, 중생이란 단어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잠시 간증을 하자면, 그,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 중생에 대해서 깨닫게 했던, 하셨던 건 리스토로에요. 제가, 어 대학 그 초반기에 정말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이 제가 헤매고 있을 때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 강원도 철원 전방 휴전선이 얼마 안되는데 교회 수련관이 있어서 거기를 에 갔는데 요상한 꿈을 꾸었어요 갑자기 꿈에 마귀들이 저에게 나타나서 왜 자꾸 싸움을 거네요 저한테 왜 자꾸 싸움을 거냐 우리 친하게 지내자에서 어... 제가 뭔가 빛과 어둠 사이에 정확히 중간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이이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아주 멋있어 보이는 에쿠스를 타고 온이 이 조폭 같더니 이 마귀들이 저를 막 욕하고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조셉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등 뒤를 돌아보니까 어, 어떤 어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어마무시한 알아볼 수 없는 큰 빛이 너무나 강렬한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한 단어만 기어, 보였어요. 그게 리스토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사단으로부터 무지막지한 총격을 받았는데 감사할 건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유리 같은 엄청난 두꺼운 유리 같은 걸로 다 방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을 통해서 뭔가 너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다가왔던 중생은 리스토브 개념이 강한데요. 했 사실은 여기에 지금 쓰여진 다시 태어나다, 하나님께로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 영적 중생, 성령의 새롭고 심, 회복되다 이 모든 의미를 중생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정말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청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는 다르거든요. 삶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가 간단히 저희 간증을 했는데, 어, 저는 그 마귀들하고 이제는 섞이는 이제 거부했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주의 보호하시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오늘 설교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 자 여러분 이거 읽어 볼까요 시작 팔링게네시아 여기 보면 간마 감마 앞에 간마나 카파나 이런 좀센 것들이 오면 뭐죠 응발음이 되죠 그래서 팔링 게네시아가 되죠. 다시 한번 팔린 게네시아. 팔린 게네시아. 팔린 개네시아 얘는 중생. 중생이라는 의미. 우리 제너레이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디도서 한번 같이 읽어볼 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율이 뭐예요, 긍율이? 긍율과 은혜를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긍율이 뭐예요? m e r 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은 거예요. 자, 그, 긍율, 우리가 긍율을, 긍율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 보면 여기가 한번 읽어볼까요? 루트루죠. 루트루. 루트루. 루트루. 루트루. 루트루. 여기는 탈링 게네시아스. 격변화를 했죠. 자, 중생의 시슴이죠. 다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는 어떻게 읽을까요? 자, 하나씩 읽어봐요. 여러분 다 잊어먹었나 봐요. 아나, 카이, 카이, 노, 노 세오스. 아나, 아나, 카이, 노, 세오스. 시작. 아나, 카이, 노, 노 세오스. 아나, 카이, 노, 세오스 하고, 여긴 뭐죠? 푸뉴마토스죠. 성령이죠, 성령. 푸뉴마토스 하기우죠. 성령이죠, 이게 거룩한 영.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자 우리를 뭐죠? 구원하셨죠. 자 여러분 감격하셔야 돼요. 제가 좀 멋있게 안해서 감격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격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겟나오 하면, 겟나오. 겟나오 하면 나타 출산하다인데, 오히려 아나, 아나를 붙여서 아나는 이제 다시 또는 위로부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나 겟나오를 더 많이 쓰거든 아나 겟나오, 아나 겟나오, 아나 겟나오를 여러분이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자 읽어보면 하나씩 시작 아나겐 나, 여기 아나 여기 개야아나겐내매 노이 네, 다시 볼까요? 시작. 아, 아나 개겐네모 네모 노이. 네모노이죠. 네, 네모노. 다시 한번. 아나 아, 개겐 네모 네메노이. 네메노이. 네메 네메 네메 네메. 네메. 네메. 네메. <웃음> 천천히 그러니까 <웃음> 제가 저도 헷갈리네요. 자,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우리가 분사형이죠.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서 이제 격변을 한 건데 원래 아나 아나 <웃음> 아나 겟나오가 이렇게 변화한 거죠.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이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번 읽어. 아포, 아포쿠에오. 시작. 아포쿠에오. 아포쿠에오. 아포쿠에오. 아포쿠에오. 아포쿠에오. 아포쿠에오. 예, 나타 출산하단데,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고 자, 뭘로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 낭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들이에요.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티저 읽어볼까요? 크티저. 크티저. 크티저. 크티저. 크티저. 크티저. 크티저. 예, 창조하는게 있고, 여기는 다 함께 살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신의 조오 포이에요. 신의 조의 포이에요. 함께 살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크티저. 크티저. 크티저 창조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세 사람을 읽는라 아, 세 사람을 입으셔야 돼. 거듭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뭐예요? 중생하게 되죠? 거듭나게 돼요. 세 사람을 입은 거죠.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사수동형인데요. 보겠습니다. 크티, 크티스. 이거 크티스. 크티스. 센터. 센터. 센터. 영어에 쓰이죠? 크티스 센터. 크티 센타. 센타. 센타. 센타 수동형의 경우에 이게 많이 들어 세타가 많이 들어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웃음> 자 크티 센타 having been created니까요 지혜심을 받았다 이러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항상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심을 받은 받은 세사람을 입은 거죠 중세하뭐 그렇게 돼요 다음에 여기는, 하나씩, 수이조. 수이조. 다음에 좀 길게 읽고, 포이에요. 수이조 포이에요. 수이조 포이에요. 포이에요. 포이에요. 포이에요. 포이에요. 포이에요. 함께 살리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골로스에서 2장 13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읽어보겠습격변화들이 있어서 여러분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소 포이에센 수위네소 포이에센 다시 헬라어들을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다시 이제 읽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읽어보면 됩니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 함께 살리신다, 뭐 창조하다 보시면 중생, 나타 출산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아, 이런 의미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의를 보면 어 제가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좀 읽어 보니까 중생을 뭐냐면 우리 로마서 사장에 제가 끝에 다루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자기 내적 자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자와 새롭게 된 자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중생을 하면 여러분 그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심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심어진 생명과 여러분의 그 내적 적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정의는 저는 이제 그분의 정의를 좀 이어, 그 마틴 오이즈존스 목사님의 정의를 이용하자면 인용하자면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심어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우리 한번 정의는 이, 이전에 반복이, 이전에 것을 좀 반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새로, 성령이 새롭게 하신 영적 출세. 다좀 들었던 것 같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의 이 섹션에서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 요한복음 1장 1 3절로 같이 읽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중생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기 뭐 애기 뭐죠? 애 애크는 애근 뭐죠? 뭐뭐로 붙어죠. 세우 세우는 뭐죠? 하나님으로 붙어져 격변화를 했어요. 세우스에서 격변화. 하나님으로부터 뭐죠? 애겐네 자 따라 같이가치 에. 에, 겐, 네. 네. 네. 세. 네, 세, 산, 산. 자 다시 한번 에 겐, 네. 네, 세, 산 하면 이제 난자들이죠. 우리가 아까 거듭, 거듭난자들 말씀했죠. 하나님께로 난자로 이걸 표현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뭐죠? 우리는 어, 거듭난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자들이에요.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네. 거듭나야 네. 하겠다는 네. 말을 네. 놀랍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마요. 거듭나라는 건, 야, 니 고대 문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의미가 있죠. 읽어보면 이제 여기, 자, 읽어보면 시작. 겟네, 센, 센, 센이 자, 네아이 아노센. 네아이 아노센. 자, 네아이 아노센.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자, 다시 태어나,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태어나라고 하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없느니라 여기 여,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겠죠 여기 자 겟네페 시작 겟네페 좋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영적 출생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자 여기 중생이라는 의미를 보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성령이 새롭게 하신 영적 출생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자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심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이후로 무지하게 영적인 싸움이 심합니다. 내부에서. 자 그러면 중생이 왜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 파란 글씨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영이 다시 살림을 받기 위하여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에베스 2장 1절 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광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거듭나신 이후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그 어떤 과거와 죄악이, 죄악의 백성을 있었던그 과거와 여러분이 결별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근데 결별 하셔야 돼요. 잃은 게,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다 잃어야 천국에서 다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껏 다 얻고, 천국껏 다못 얻어요. 세상껏 다 잃어야 천국을 얻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고자 한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이건 무지무지 중요한데 천국에못 건다는 라 거죠 거듭나지 않하면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형으로 나지 않으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마이갓!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니까 거, 거듭나야 돼요,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왜거듭나다 말을 요즘 잘 못해요? 이단이라고 공격받을까봐. 이단들이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거듭났다고 말하면 이단하니까 의심을 한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증인. 증인으로서 삶이 너무 중요한데 이단이 그 명칭을 써. 이게 참환장을 노릇인데요. 여러분, 이단과 관계없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냐 면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 자기,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일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이제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하시고. 자, 거듭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겠어요? 이제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직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 성경말씀. 성경말씀 너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장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무장을 하시면 시험환란이 오면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아멘. 지금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 외워 버리세요. 자, 왜왜 왜 필요해요? 죽은 영이 살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외워 버리세요. 여러분 말씀 말씀을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인 이건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서정인데요. 저의 짧은 견해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심한 다음에 중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빈도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리 회심 이후에 중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 또 소위 제가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신학자분들도 이 순서를 따르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경험이 의하면 회심 이후에 중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순서 가지고 너무 이렇게 논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장로회에서는대학적으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 이후에 중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회계와 믿음, 회심을 하면, 우리가 소극적 의미에서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죠. 죄의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악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이후에, 어, 제 견해로는 중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근데 여러분, 이제 중생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 육체의 소욕들이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시술치함, 방탕함 이런 것들과 여러분이 이제 결별을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제 헤어지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은 뭐죠? 읽어보고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원유와 절제니 이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은 거듭나셨다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과거의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시고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자, 주요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자, 그, 여러분, 이제, 그, 이 말씀 구절들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중생한 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자, 중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나니라. 자, 주님으로부터 범죄하는 자는, 아, 죄송합니다.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지을 수는 있죠.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게 되죠. 자, 거듭난 자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탄식하세요. 거듭난 자가 죄를 짓게 성령이 탄식하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셔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 죄를 짓을 때마다 요한 1서 3장 6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죄를 밥먹 반문듯이 나이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에요. 죄짓기에 멀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학적인 소견이 중요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맹탕, 그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근데 유력 정치인들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을 보면 와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부터 났을 거듭났을 텐데 말을 하는 것 보면 불신자 쩔이 갈아요. 그 저주를 어떻게 받으려고. 정말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지옥이 요왕풀이 그분들 머리, 발 밑에 아주 우그르그 끓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은 불쌍히 여기세요. 이미 지옥이 막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 특히 말. 말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저주를 선포하네, 이자들이. 어쩌려고. 저는 참 무서워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유물론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것을 이야기해야죠 어떻게 자기는 뭐 어떤 체계화했다면서 그런 어떤 공산주의적인 걸 이야기하죠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시대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유물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몰려야 됩니다. 죄 짓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짜 몰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죄 짓기 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죄를 이제는 그냥, 그냥 드러내놓고 짓네. 어쩌려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 공동체에서 정말 죄가 관용이 된다 하면 도망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 공동체를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죄를 거듭난 자로 죄진을 지으면 안 돼요. 혹시 혹여 죄를 지키다면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성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회의 곳곳에 계시면 이사이가 변화가 돼요. 왜? 마귀들이 무려워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자분자들과의 싸움이거든요. 이를 명심하고 거듭나셨다면 죄를 지키는 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바울의 로마서 7장은 이 거듭난 자의 전투를 보여주는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알고냐 나는 육신의 속과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에 내가 내가가 나오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나의 속사람과 중생한 역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이 전인격, 지금 내 육체 내 속사람이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중생한 영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한 영, 우리의 새롭게 신겨진 생명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늘 죄를 지으려고 해.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이 거듭난 영, 중생한내 새로운 자아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내속사람 거듭난 나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원래 속사람, 내 인격은 내 지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지수적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자내 속사람과 새롭게 신겨진 생명인 중생한 영상이 엄청난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내전 인격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새로운 자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내 안에 그 원래 있던 그 죄를 좋아하는 그 자아와 중생한 영사의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죽겠는 거죠. 모든 게 걸려. 그렇죠? 그 싸움을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에서 바울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심해서 못 견디게 다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위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예수가 거니, 거느리신 걸 아시게 되면 이제 못 나갈걸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시면 예수 믿는 맛을 알걸요 이제 세상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루비콘강을 건너해, 건넌 너건 거예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이제 싸워야 돼요 제어하고 유비 여러분 테러가 없어요 테러, 테러로 테러 가면 죽는 거야 지옥이 영풀로 가는 거야 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루비콘강 이미 건너서 이제 여러분이 죽든지 여러분이 살든지 결판을 내야 돼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어, 생명의 멸력을 얻게 돼 있어요 결국 이제 위로부터 난 자가 되면 자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DNA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이 총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생이다. 중생 만만치 않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듭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자 거듭났다면... <웃음> 그 위에 그 DNA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 세상의 다른 사상이 성에 차지 않아요. 예, 예 너무 기독교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 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레베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 탁월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믿게 되고 중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에 이제 펼쳐진 성화의 삶 만만치 않죠?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름다운 제가 튤립꽃을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듭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 이러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제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과 같이 나중에 누릴 걸 기억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나야 될 이유를 아셨죠?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자, 이 지상에서부터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누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시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 거듭나셨어요? 저 구원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는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면 회심하시고 반드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응. 아멘. 응. 네.